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어, 쿨타임 이제 1년 기다려요. 하나라도 더 하면 살 빠지겠죠. 진짜로? <웃음> 모르더라고요. <웃음> 안녕. 와, 아무도 안 들어. 들었다. 안 들어. 들어. 안 들어. 들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성공연이 돌아왔습니다. 다들 박수 쳐주세요.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또 데리고 왔는데요. 과연 누굴지, 뒤태만 봐도, 똑바로 아시겠죠? 이 낑깡 같은, <웃음> 귀여운, 뒤태를 가진, 엔하이의 리더, 양정원입니다! 예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? 오늘 황국연은 <선묘는> 특별한 <웃음> 컨셉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정원이의 TMI를 파헤쳐라. 오, 네.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,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진짜 진짜 많네요 어, 보시다시피 <웃음> 거의 이게 다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성공연 역사상 가장 레전드 방송 만들고 갈게요 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서럭맨 앞치어님 무엇이 있나요? 지갑 지갑 와 아이랜드 폴라로이드 아이랜드 폴라로이드 와 이거 그때 보더데이원 보다데이원 폴라로이드 복주머니 복주머니 예, 왜있을까뭘 왜 갖고 다니시나요? 샘버파이브 폴라로이드 샘버폴라로이드 왜 이렇게 말하냐? 아, <웃음> 버리긴 아까워가지고 거의 추억을 가지고 다니네 검사, 컴사 시험기간 때 필요하죠? 네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, 네, 이 정도 있습니다 주원이 네, 앞주머니는 이 정도가 있었다 안 되고 가야겠다 비니 맨투맨 <웃음> 티셔츠가 있는데 각각 좋아하는 이유? 궁금 아니면 좋아하는 옷 스타일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옷 스타일 꾸안꾸 꾸안. 편해. 음. 무조건 편해야 돼요 맞아 저 오케이. 불편하면 못 입어요 음. 청바지도 진짜 한 1년에 한번 바... 진짜 입어요 솔직히 진짜 입으면 예쁜데 잘안 입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입었잖아요 청바지 맞아 그래서 쿨타임 이제 1년 기다려요 <웃음> 네 정원이가 이제 청바지 입은 거 보시려면 1년 기다려야 한다고 좋습니다. 질렀기 할때 무슨 생각하면서 해? 하나라도 더 하면 살 빠지겠죠 진짜 얘는 북한에요 진짜. <웃음> 제가 같이 해봐서 아는데 저는 딱자 1,000 개를 만약에 잡고 가면은 1,000 개만 해도 와 너무 힘들다 오늘 진짜 너무 수고했다 이러면서 빨리 가자 이런데 얘는 1 0 0 개까지 했으니까 500 개만 더 하죠 이러는 애예요 진짜. 근데 실은 끝이 없어요. 제가 개수를 세거든요. 근데 선우 형이 개수를 예, 이거 하는데 잘못못 세더 라안 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두개 하나 시켰습니다.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모르더라고요. <웃음>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죠. 2000개 했으니까 1 0개 하려던 거야. 너 2000개 <웃음> 했다고? <웃음> 진짜 많이 했어. 안무 연습 때보다 땀 많이 났어요. 안 되고 할게요아 정원이 멤버들의 습관 같은 거잘 기억하잖아. 정원이는 이제 본인의 습관이 기억나는 거 3개 말해보기. 손 뒤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꺾기.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이거 이거 이거. 음, 그거랑? 이게 영통하면서 뭐? 생긴 패성 어르신. 아 진짜? 네, 그 3초 기다리잖아요 딱아 안녕 우리 3초 기다릴 때이색은 생일 거예요 지금까지 찍었던 셀카 남측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진 있어? 이거 진짜 잘 나왔다 하는 거 저는 사실 뭐가 잘 나오고 음. 완전... 아 이거 이거 이거. 아, 이거 아 이거 이거 완전 귀엽게 나왔어 이때 세팅 다안 진짜 진짜 귀엽게 나왔어 이... 어? 저 이거 이거 이거도 잘 나온 거 같아요 음, 근데 사실 정원이도 셀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.. 진짜.. 그냥 한테 예능이 되니까 쑥스럽네안 되고 갈게요 아니 나는 아까 떡볶이 먹었죠? 배가 고아저 그걸 못 먹었어요 아까 아 전혀 안 먹었어? 네 아니 못 먹었어요 아이고 배고프겠다 너 이제 궁금증 연구소 한다길래 밥 아, 먹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달려왔죠 안 되고 갈게요 윙크해 드세요? <웃음> 캡처 시간이 됐다 나 당겨 근데 사실 손북연에 캡처 타임 굿룰 있어 바로 뭐이 포즈 넌 뭘로 해야해요? 너는 이번... 이렇게 아 그래 너도 그렇게 해 3, 2, 1 하나, 셋 <웃음> 엔진 분들이 원하는 포즈 한번 하고 끝어주시다 끊어주시다 아, 너희들 포켓즈니까 고양이 여우 포즈로 해라 오, 아 좋은데요? 오케이 3, 2, 1 3, 2, 1 3, 2, 1진 분들 궁금증 풀리셨나요? 네 아, 네 그걸 완벽합니다 안녕. 안녕. 안녕.